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, 이번에는 니콜라스 슈퍼 트램프의 위스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일단 이 플러리쉬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사용했던 카드 떡이 된 카드 라고 하죠 그런 카드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카드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처음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떼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카닉스 그립으로 잡죠 이거를 뭐 딜러스 그립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잡고요. 자이 상태에서 이제 중지와 엄지가 이렇게 오른손에 중지와 엄지가 이렇게 옵니다. 오고 이제 중지가 엄지를 축으로 이렇게 조금 떼줘요 카드를. 그 다음에 엄지가 검지를 축으로 카드를 또 뗍니다. 이걸 Z컷이라고 그래요. 이렇게 떼가지고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저컷 알죠? 가위컷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. 자 이렇게 떼고요. 새끼손가락이 밑에 오죠 이런 식으로 같이 잡습니다 카드를 그 다음에 오른손의 약지가 중지 옆에다 오고요 그러면서 중지가 왼쪽으로 새끼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잡았죠 자, 이 상태에서 카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은 오른쪽으로 빼고요 요 중간 부분에 있는 패킷은 엄지의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줄겁니다. 그러면 엄지와 엄지가 이 패킷을 잡고 있죠? 이 상태에서 같은 동작이 들어가야 됩니다. 얘네는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. 아시겠죠?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저스커컷를 엄지를 쓰지 않고 하는거예요이렇게 보이시죠? 이런 느낌으로 오른손의 무브와 같이 들어가는겁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새끼손가락에 있는 부분에 요 패킷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오른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. 자 보셨죠? 자이 상태에서 중지와 새끼손가락이 카드로 돌려주면서 검지가 요 카드를 바닥 삼아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. 중지랑 같이 이패키지 잡으면서요. 이렇게 딱검지 걸리죠?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자, 이 상태에서 올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올때 여기 엄지손가락이 닿기 전에 이렇게 딱 막아 줘야 돼요 이 새끼손가락이 올려준 이 패킷을 이렇게 막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이제 검지랑 중지로 카드를 이렇게 밀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검지는 손톱만 이렇게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가 쉽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지랑 검지가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오른손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엄지가 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카드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돼요 자, 왼손에 엄지가 이 상태에서 쭉 밀면 이렇게 책피하듯이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, 오른손에 이 패킷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회전할 때만 손톱이 닿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패킷을 잡을 수 있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오른손이 약간 이렇게 위로 카드를 치켜들으면서 이런식으로 해주면 약간 뭔가 디스플레이가 되죠? 이런식으로 해준 다음에 왼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돌릴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데 지금 제가 오른손을 쫙 폈죠? 이 엄지와 새끼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대줘야 됩니다 올려놔야 된다는 것이죠? 그럼 이 상태가 됩니다 보이죠? 왼손의 엄지가 이 부분을 대고 있고 오른손은 양쪽 끝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왼손에 엄지를 대주고 얘는 펴요 이렇게 피고자 오른손에 있는 요 들고 있는 이 패킷을 떨어뜨려 줄 거예요 떨어뜨려 줄 건데 자이 상태에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에 카드를 닫으면서 떨어뜨려 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 떨어뜨려 주면서 이렇게 카드를 잡는 거죠 요 부분을 제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끝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일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아크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스퀘어 됐죠 여러분들 아크릴로 연습하는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패킷 단위로 된 어떤 나무 판자나 이런 아크릴 덱으로 연습하시면 좀더 어, 큰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게 없다면 떡이 된 카드로 연습해 주세요 사실 저도 이 플러시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습할 때 굉장히 손이 아팠고 지금도 물론 너무 아픈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쭉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